이분양 할인권으로 저한테 한번씩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저도 주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시행사들도 마찬가지에 지금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사에 다시 뭐 유튜브를 보고 아파트 가기 오른다고 뭐 얘기를 듣고 또 전화하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항상 얘기는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을 보시면 되죠. 뭐, 일단은 뭐, 대구를 알기 위해서는 전국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한 동네를 알기 위해서는 또 대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 뭐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매매 거래가 거의 없고요. 뭐, 전세 거래도 거의 바닥이고, 물론, 한 동네에 국한돼서 가격이 또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실거래 가격 자체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몇 개가 거래가 돼서 그게 시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내리는 분위기고 그리고 물량은 계속해서 내리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 거의 중독입니다. 제가 봤을 때뭐온 동네 유튜브 다 보시고 그럼 그 유튜브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해서 지금 아파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가 만약에 사라야겠습니까안 사실까? 입니까? 물론 전화번호도 거의 없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뭐 어느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동구냐 서구냐 남구냐 달성구냐 수승구를구 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유튜브 만 계속해서 보시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규제 완화가 뭐 생기게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걸 또 저한테 또 물어 본들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일단은 유튜브에 너무 빠져서 보시지 마시고 뭐 저번에도 올려놨지 싶은데 근제 또 자주 전화가 이래 오시는데 유튜브는 유튜브 일 뿐이고 전체적인 동향을 그냥 보시기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블로그 네이버의 광고를 한번 보시고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유튜브 이거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중독 됩니다 자,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를 보면 현재 4월 11일 자까지의 거래 동향입니다. 거래 동향인데 중구든 뭐 동구, 서구, 지금 뭐 마이너스 51, 41은 포인트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내리고 있는 추세다. 남구든 북구든 수성구든 달서구든 달성군이든 그리고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구를 알기 위해서 전국을 보고 전국의 어떤 동향이나 대구의 동향이나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동향 자체가 대부분 내 마음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 마음도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한테 뭐 물어보든 아니면 다른 뭐 부동산에 물어보든 일단은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시고요 많이 부동산을 다녀보세요 뭐 저는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영상 자체가 제가 뭐 동일하게 얘기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급하신 분들은 또 사면 돼요 장문에 문자를 보내가 제가 상황이 어떤데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뭐 문자를 받아도 결국은 제가 다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생각할 수도 없고요 물론 제가 문자가 와도 전화를 또못 드린 분들은 못 드립니다 뭐제 영상 자체의 얘기가 제 생각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료를 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자료 뭐 시청자료 아니면 거래 동향 자료 신문 다양하게 봐도 기에서 10개의 뉴스 중에 2개가 올라가고 있다 3개가 올라가고 있다 나머지 매체에서는 다 내려가고 있다면 은 전체적인 분위기 내려가고 있는 거죠 신문 자체 광고가 또 들어가거나 인터넷으로 또 광고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뭐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어쩌다가 시간되면 한 번씩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뭐 일단 정보라 하는 거는 많이 알면 좋은데 계속 해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이 흐어질수 있고요 자기의 생각과 틀리, 틀리게 분위기에 동요 될 수도 있고 그런 유튜브들이나 기사들은 개인한테 어떤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자 카페 스터디 카페도 아니고 물론 그런 카페에서도 책임은 안 지죠. 그냥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냥 얘기만 드리는 거고 기사가 나오면 기사거리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동구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조금 올랐다 매매 가격이 서구의 가격이 좀 올랐다 사실겁니까? 실제 부동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구 서구 거래 자체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물론 서구나 동구나 보게 되면 워낙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죠.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빌라 6천, 7천, 8천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16평 1억, 1억 2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꼭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는 부동산을 다녀 보시고 뭐 여기저기 광고도 한 보시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뭐 항상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고 뭐 저도 앵무새도 아니고 근데 자꾸 이제 영상을 봐도 뭐 사실상 신뢰가 안가는지 아니면 뭐 더욱더 뭐 확답을 받고 싶어서 인지 제가 또 확답을 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투자는 본인이 하라고 뭐 보통 어떤 조작 카페 아니면 일반적인 카페 그런 데도막 설명해 놓는 사람들이 밑에 한 주씩 글을 넣어 놓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똑같아요. 고인도. 제 방송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보면 그게 빠지죠. 너무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동구와 서구의 거래량이 좀 늘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늘었는지. 기존보다 장연하게 이거는 매달, 매달 어, 따로따로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축척돼서 1월 달부터 뭐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전체가 다 같이 나오는 거죠. 뭐 1억짜리 2월 달에 거래되는 거, 3월 달에 거래되는 거. 거의 9천만 원, 5억짜리도 하나 있네요. 2월 달에 그랬으면 거래가 됐다면 분명히 제가 저번에 영상을 다 올려드린 내용이 있을 것이고, 3월 달뭐 7천, 마찬가지 3월 달 1억 6천. 3월달 1억 9천, 2월달 4억, 이것도 마찬가지, 저번에 영상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3월달 거래량이 얼마나 있는지, 4월달 거래량이 얼마나 있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2월달인데, 4월달에 아예 월 4월 5억짜리 거래가 하나 되었습니다. 4월달에 8,800 거래가 되었고요. 7주에 마찬가지, 1월달 예전거고, 예전거죠. 3, 4월 기준으로 본다면, 3월달 2억 6천, 3월달 이것도 저번에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좀 올라갔다 면은뭐 예전 그하고 지금 거하고 합쳐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갔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거의 3월달이 없습니다. 3, 4월이. 3월달 이것도 제번에 올려드렸을 거고, 올라갔다면 4월달을 봐야 되는데, 거의 뭐 1억대의 아파트들, 4월달, 3월, 3월달에 4억대 이것도 제가 올려드렸을 것 같고요. 거의 없습니다. 많이. 그래도 1억대의 아파트들은 조금씩 뭐 거래가 좀 되는 거고, 2월달을 제외하고, 3, 4월을 한번 보시게 되면 3, 4월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그리고 금액대도 거의 2억대에 1억대에 아니면 7, 8천만 원의 빌라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여기 3월달, 마찬가지 3월달, 3억 7천. 그리고 동구 자체가 생각으로 엄청나게 큰데, 거래량이 갖다 대면은 사실 뭐 올랐다고 그런 지표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해봐야 큰 그런 거래량이 없다. 뭐 저는 수시로 제가 이걸 한 번씩 봅니다. 보기 때문에 뭘볼 때마다 제가 그걸 영상을 또 올리는 거는 또뭐 그럴 거고 그래서 이래 한 번씩 훑어보면 거의 1, 2월 달에 거래가 됐는 것들 누적돼서 지금 같이 나온다고 봤을 때 3, 4월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억대 정도면 얼마 전지 실소요자 위주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사실 지금 거래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구 전역에 거래가 없는데 그런 통계 지표로 그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아이고 이게 거래가 또 올라가고 있다. 분위기 조성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누적됐는 거와 현재 4월달 거래됐는 거를 보게 되면 거의 뭐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뭐수승도볼 필요 없고요 지금 서구도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고 거래가 올 수도 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지표에 보면 은 마찬가지 또 올랐는 걸로 거래가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저번에 한번 제가 또 3월달에 한번 다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거의 3월달 서구는 그 거의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는 계속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2월달 2월달이었으면 2월 1월은 다 빼야 되죠. 거의 4월 3월 위주로 본다고 해도 실제 예전 거래가에게 어, 거의 거래가 없다. 그렇게 뭐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표로만 보면 거래량이 많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거는 뭐 본인이 그런 지표를 만들었는게 아니고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막 하면 은 실제 막 올라가고 있고 모르는 것처럼 거래 그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뉴스 신문 그리고 뭐 거래 동향 그리고 마찬가지 뭐 광고에 나오고 있는 가격들이 얼마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무식 참고를 하시면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거의 서구에뭐 얘기를 해도 요 사실 뭐 거의 없습니다 뭐 서구의 거래가 만큼 된게 없는데 그런 자 지표 자체는 보면 뭐 엄청나게 뭔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지너지 효과에 불과하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뭐 저도 설명을 하고 예전에 다 그렇게 했지만 은 이런 그래프는 그래프의 어떤 전체적인 통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부터 고가의 아파트까지 다 거래가 다양하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지표에서 매매가격이 거래가 조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다 내려가고 있고 거래가 사실이 없는 편이죠. 매매 거래가 거의 마이너스 위주에서 계속 뭐 거래가 나오고 있고 저도 다른 유튜브들을 한번 봅니다. 보는데 거기서 보고 저는 판단을 할수 있지만은 부동산에 전혀 모르는 분들은 요새 워낙 뭐 유튜브 인터넷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 그래 얘기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저보다 다 똑똑한 분들이죠. 뭐, 어디 교수, 어디 교수. 그리고 뭐, 항상 얘기 드리다시피, 항상 그렇게 뭐, 똑똑한 분들이 얘기가 다 맞다. 아니면 실무자들 얘기가 다 맞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시간 되실 때 부동산도 한번 다니보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지. 뭐, 물론 제가 유튜브를 뭐,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에서 막 오릅니다, 내립니다, 막 한다고, 내렸다고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고 또 파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또뭐 그렇게 뭐 전화를 좀 주시던데 근자에 그리고 전화는 뭐 이런 아파트나 재개발은 영상을 좀 참고하세요. 그게뭐 전화를 주셔도 뭐 동일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답답한 마음에 직접 뭐 통화를 해서 듣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막상 저하고 통화를 해보면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문의 문자 그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전화를 하세요 어차피 제가 그걸 읽어보고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재개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뭐 조금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뭐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이지 제가 특별하게 또뭐해 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또 전화가 많이 와서 재개발은 제가 자세하게도 또 설명을 한번 해 놓은 적이 있죠. 아무튼 지금 뭐 다양하게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일단 5월 달에 임식이 되면서 어느 정도 뭐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완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1억짜리가 2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3억짜리가 뭐 6억이 되는 건지, 지금 10억짜리가 13억, 12억이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위기는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반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